오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처음 기도할 때처럼 기도하라 이런 사인이 있어서 제가 준비된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우리가 잘하 본문 말씀으로 바꿔줬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이 항상 나오는데 그거는 기도와 관련해서 연결되어 있고, 어 기도가 저도구에 예, 진정주쌤 어디가, 어, 그냥 여기 앉아서 말씀 들어. 예, 성경 다 읽었는데, 와서 왔다갔다 하지 말고 제 불안해하지 말고 제자리에 딱 앉아서 들어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힘을 얻고요 아멘 합시다 네, 기도할 때마다 힘을 얻는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해도 알아들을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여기 있다. 그러면 주님이 임하셨으면 주님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귀로 말, 음성으로 다 들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음성으로 들려주시지 않고 이미 주님과 우리가 영으로 신령한 능력으로 통할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기시받고 영안이 열어지고 주님의 음성 듣다가 내가 잘못되거나 이상하게 되거나 이런 것을 주님이 원하실까요? 그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웃음> 그러면 주님이 원하신 방법대로 내가 주님이 사인을 알아차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인을 알아차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면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막 생각이 나요 할렐루야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으면 되고요 기도를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말씀이 생각날 뿐 아니라 말씀이 환상으로 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사로 다가오기도 하고 또 계시의 영이 임하면 계시가 계시의 영이 임하면 계시가 열어지기도 하고 환상이 열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감이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영감이 예민해지시면 하나님께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주님의 능력과 응답의 현장이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실 때도 영감에도 수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 어떤 주님을 향한 움직임이 우리에게 생기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선한 행동하고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마귀를 두렵게 하고 마구개로 하여금 겁을 집어먹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사역의 능력의 현장이 열어지기도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어떤 멍해가 있는 것 같았어요 멍해가 있는데 어그 멍해를 좀 치워버리고 벗어버렸으면 좋겠는데 멍해가 계속 우리에게 족쇄가 채워진 것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해 때문에 이걸 막 벗기려고 하고 탈피하려고 온갖 방법을 써도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멍해를 벗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나의 멍해를 메고 배우라 주님 말씀하시고 멍해를 벗으려고 했더니 더 두꺼워지고요. 주님께 맡기고 멍해를 내가 벗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멍해, 멍해 신경쓰지 않고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멍해가 점점, 점점 가벼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멍해가 멍해로 오지 않고, 멍해로 느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어... <웃음> 이제, 제게 가장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힘든 부분이 몇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어... 처음에 목회자가 이제 내가 신학을 한다 신학 대학을 들어간다는 생각을 이제 혼자만 알고 있었고 우리 사모님한테는 얘기를안 했어요 그냥 대학교 들어간 줄 알았는데 혼자만 왜냐면 혹시라도 사모님이 준비가 마음이 준비가 안 돼서 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개인적으로 검정고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피스를 하고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사모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를 했더니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는데 나중에 받아들이 더라고요 어, 개척교회 하면은 그냥 힘들고 어렵다 이런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 어,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 한국교회 의 80%가 다 개척교회라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어요 신학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때 이제 80년도 당시에는 웬만한 모든 대학과 다 데모를 하고요 지금 뭐 386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데모하고 화염병 던지고 굉장히 좋죠 70년대에서 80년대 넘어갈 때 80년대에서 90년 넘어가는 그 과정 그러다가 이제 기도를 늘 해왔지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새로운 멍해를 하나님이 또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가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큰 교회로 다니면서 분목사 생활까지 잘 하려고 했었어요. 교만한지는 몰라도 청년때부터 모든 부서를 다 통달을 했기 때문에 조직행정 또 활동적인 부분까지 그래서 나는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인정도 좀더 받고 그러다가 마침 또 괜찮은 큰 교회에서 부목을 단임 목사를 원한다 그러면 그렇게도 갈수 있는 티오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도 나를 아끼는 사람들도 자기를 나를 추천해 주겠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어막 이제 길이 열리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엄청 뜨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나를 저 동두천에 정말로 그때 당시에는 시골인데 미군부대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런 쪽으로 어 나를 보내신 거예요. 그동안에 청년 때부터 소년 때부터 상 기도를 해 왔었는데 하나님 내 속에서 불불 끓어는 이 열정을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하나님 나좀써 주시옵소서. 남들 잠잘 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죽고 싶을 정도로 기도를 더 하고 싶고 밤이 오기를 항상 기다렸고 밤만 되면 온통 내세상이하죠 그때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자 그러는데 아, 우리 사모님이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 먹어서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지병이 그 결핵이 없었더라면 아마 여전히 우리가 형제들하고 같이 막 아웅당하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분간을 시켜서 우리 노님 가족, 동생, 형님들 수시로 일주일에 네다섯 번을 우리 집을 들락거려요. 형제들이. 그러니 얼마나, 얼마나 힘듭니까? 시어머니 있지 시누 있지 시누 남편이 있지 그 자식들 있지 사모님하고 둘이 나하고 살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이제 병이 생기고 막 피를 토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멀리 쌍문동까지 가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전사 생활을 하고 나서 전사를 이제 4년 하고 큰 귀로 가서 기다 준비해놨어요. 이냐면 그만둔 교회 목사님이 나를 너무 내 열정이 너무 아까워서 서울에 큰 교회 추천을 했거든 가기로 했는데 내가 안간거야.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며 하나님이 막으시고 기도하며 막으시고 주님 나는 개척 아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0살인가3한살인가 30, 그때 개척을 했어요 주님이 개척을 하라는 거야 개척을 주님 말로 개척을 합니까 개척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는 어떤 교회가 비었는데 옥상에 종탑이 있는데 지나가다가 그 교회에 물어보니까 거기서 어느 목사님마다 종탑을 뛰어가라는 거야 나한테 교회 개척하면 종탑 필요하잖아요 뛰어가라 그때는 종탑이 굉장히 귀했어요 알았습니다 언제든지 뛰어갈수록 있도 하겠습니다 또 산에 가서 기도하면 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깡자를 써요 하나님 개척하라 그러는데 종탑만 가지고 어떻게 개척합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갖춰질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선물이 있어야 되는데 피아노 있어야 되지. 우자 있어야 되지. 뭐뭐뭐 뭐, 뭐 있어야 되지. 여러분 춥지 않으세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예? 돌림 놀이를 하시네. 네. 종탑 종탑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에서 막 하늘을 향해서 삽대질을 정말 많이 한것 같아요. 그랬더니 <웃음> 피아노도 있어야 되고 조그만 두세 사람이 누우면 딱 맞는 그런 방에서 우리 신혼살림 방 시작했는데 부엌도 얼마나 부엌이 적냐면 저 지금 저쪽에서 그 온풍기 있는 것보다도 조금 더 적은 부엌에서 연탄 화덕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왔어요 <웃음> 지금, 예산, 예산시 의회, 의원인 우리 동기 목사, 김용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같은 동기인데, 아, 형님! 아, 우리 피아노 산지몇 개월 안 됐는데, 우리 사모가 피아노를 치다가 계속 칠줄 알고 했는데, 피아노 가져가세요! 이러 이제 앞에 부터 이제 굉장히 뜨거워질 거예요. <목소리> 한 번만 더갔다 면서 3개월밖에 안된 검정색 영창 피아노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단칸방에 피아노를 갖다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하나님 종탑하고 피아노를 주셨는데 놔둘 데가 없잖아요. 종탑하고 피아노 두개 가지고 어떻게 개척을 합니까? 조도 아, 지랄이야 <웃음> 감사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탑하고 피아노 가지고 개척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그 뭐야 건물을 들어갈 수 있도록 계약금을 주시든지 뭘 주든지 해야죠 그랬더니 동두천에서 어느 집사님이 전도사님 무슨 일이세요 전사님이 개척 하나님이 하라는데요 무슨 소리 했는데, 전사님 내가 나, 남편 몰래 개를 세 개를 들었는데 세 목을 들었는데 전사님 주님께서 자기 침묵계한 이삼십 명이 다 모여서 그거를 이제 개원을 뽑아 가지고 순서를 몇번몇번몇번 몇 번, 몇번 제비 제비 그 제비 뽑기 해서 1번 되면 그 다음에 5번 되고 뭐 10번 되고 해 가지고 자기가 세목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자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비 뽑기 전에 하나님 1번 2번 3번을 영급포 당첨이 돼야 김용두 목사님 김용두 전사님이 개척하는데 내가 보냅니다 꼭 응답해 주셔서 그러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회를 타는데 80만원씩 세, 세 목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240만원 정도 되죠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1번 2번 3번이 다 당첨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안나시의 남의 일이라고 이제 지나간 일이지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하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나는 감사하지만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한데 받는 사람은 별로 실감을 못 느껴요 그래도 우리한테 보내준다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세 달에 걸쳐서 계를 세 번을 타가지고 80만원씩 세 번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라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80만원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500에 40만원짜리 보증금 500에 한 달에 40만원씩 나가는 것을 계약을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까지가 더 부족합니다. 또 그러는 거예요. 성전에, <웃음> 성전에 휘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휘장. 휘장이 없으면 어떡해요? 내가 볼 때는 휘장을 빨간 자주색으로 쫙 했으면 좋겠고, 글씨는 이제 내가 디자인이나 이런 걸 좀, 나름대로 좀 하니까, 성령충만, 말씀충만, 석천선생, 북글씨, 그, 그걸로 크게 내가 확대해서 그려가지고, 노란색으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누가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그, 우리 친구,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때는 이제, 집사님, 우리 친구 집사님, 누님이 내가 개척한다 그러니까, 자기, 그, 우리 박장로님 누님이, 장로님의 예, 친구가 전두사람에 그 전두사님 어딨냐고 갑자기 물어봤어요. 지금 산에서 밤마다 삼각산에 가서 기도한다고. 자기는 산기도한 번도 안 해보고, 자기는 교회 나간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자기는 산기도한번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가 내삼기도에 어떻게 만나가지고 이제 따라서 상기도 올라갔어요 존사님 이렇게 높은 데서 기도하세요 예, 존사님 내가 한번도 내가 방언 은사를 받아 봤으면 좋겠는데 방언을 받아 본 적이 없다 교회 나가니 3개월밖에 안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일 하십니까? 집사님 아, 무슨 일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집사가 아니고 교회 나가니 3개월밖에 안 되었대요 제품 일을 옷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그래 가지고 여름 내내 일거리에서 노는데 겸사겸사 해서 기도하러 왔다 그래서 그래요 올라갑시다 올라갔어 요 산에 올라가지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말이라 그랬더니 목사님. 차가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요. 방은사원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이런, 내가 빛이 나는데, 이빛좀 갚았으면 좋겠는데, 여름에 제품공장에 여름에 일감이 없으니까 여름에 놉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오늘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방언이 터지게 해주시면서, 방언 받는 과정을 쭉 설명해주고, 네. 그러니까, 막, 혀가 막, 확! 꼬부라지면서, 방을 하기 시작하고, 성리의 불을 받아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펄떡펄떡 일어나면서, 그때 사모님도 있었나? 있었어? 어.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불을 받고, 혀 돌아가고, 춤을 추고, 하리야야 하면서, 한, 3개월 밖에, 3개월인가? 그렇게밖에 교회 안 나간 사람이 한, 30년 이상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도 더 기도를 요청하게 방언을. 와. 그러면 동신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네, 나는 이제 집사님하고 집사님 집사님이 그랬는데. 그다음 날 전사님 내가 음. 또 어제밤에 받은 바 너무 감사해서 목이 쉴 정도로 기도를 했는데요. 전사님 당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래서 당장 필요한 게 지금 교회를 개척했는데 계약을 했는데 성전이 휘장이 있어야 되는데 커튼하고 휘장이 없다 휘장은 빨간 자주 새겼다가 끝부분을 금사슬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점을 넣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기 공장에 새까만 그 우단 으로된그한 필이 있었어요. 아 이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니까 지혜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걸 머리다 이고 홍운동에서 동대웅 종합시장 원단 가게까지가지고 원단 가게를 다 뒤지면서 그걸 머리 이고 간 가지고 그한필 이게 두껍잖아요. 검정색 우단인데 빨간 자주색 우단이 있는 그 원단 가게를 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우리 회사의 회장님이 나를 통해서 테스트를 하십니다 무슨 테스트 이 까만 원단을 빨간색 비로도 원단으로 바꿔 오면 내가 너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을 믿겠다 해가지고 우리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인데 이거 바꿔주면 내가 계속 이 원단을 회장 사장님 원단가게 원단을 이렇게 땡겨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단가게 사장이 하는 말이 별 미친 사람 다봤네 저리 가시오 쫓아보냈어요 그러니까 쫓겨나가지고 한쪽 구석등에서 서러워서 울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휘장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렇구나 울면서 기도하니까 방언하니까 담대한 마음이 더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눈물을 고 사장님 만일 사장님 이거 안 바꿔주면 나는 상관없지만 사장님이 옆에 있는 원단 가게들 이렇게 말 나는 여기에서 오다 해 가지고 그 원단을 계속 하면 사장님이 후회 많이 하실 거네요 이거 안 바꿔주면 손해일 거네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심각하게 뜨더니 아이 여자가 미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심각하게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예요 우리 사장님 굉장히 굉장히 유명해 우리 회사 날 지금 테스트 하는 거예요 알았다 그 원단에다 원단 놔두고 제 빨간 자주색 우단으로 된 한필을 바꿔줬어요 그게 한 80만 이상이니까 얼마나 두꺼워요 <웃음> 세상에 그걸 머리 이고 춤을 추면서 할렐루야를 하고 평화시에 가서 금사슬 띠 두를 수 있는 이런 떠라서 이거를 다 바꿔 가지고 와 가지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천사님. 강단이 계속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강단이 이쪽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길이를 다 재고 그 위에 덮개 휘장 덮개 이렇게 이렇게 될수 있는 금사절라고 그래 가지고 이걸 했는데 그걸 해놓으니까 내가 또 노란 글씨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니까 기가 막히게 멋있었어요 당시에는 기가 막히게 그때는 대부분의 교회는 강단의 앞에는 붉은색 휘장이 많이 있었어요. 큰 교회들을 그러면서 사방 돌려서 커튼을 다 하고 성도님 이렇게 돈 돕고 힘든데 어떡해요 전사님 내가 돈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해주셔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30년 30년이 뭐야 지금도 그 원단가게 사장은 오다가 왜오다안 가지고 오냐 지금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을 거야요 지금 어.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최계산아 <놀람> <놀람> 막 기도를 막 머리가 자라 자라 목이 몸통 속으로 쏙 들어가듯이 시을 <놀람> 다해서 목을 눌러버렸더니 그냥 꾹꾹 눌러서, 고봉으로 꾹꾹 눌러서 막 축복해내줬어. 그 다음에 또 전화가 왔어. 하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남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셔. 네. 그때는요,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있어 보이고 부럽잖아요. 어떻게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 마트에 갔더니, 마트에 동전 긁는 거 있잖아요 복권 그걸 긁었더니 세 개가 쪼로록 그림 있는 차그림 있는 것이 세 개가 쪼로록 나오면 그차 줘야 돼요 그래서 대우에서 만든 자동차 시에로가 그림이 똑같이 세 개가 쪼로록 나온 거예요 천원 주고, 긁었는, 주고 긁었는데 오백 원이가천원 주고 긁었는데 그래 가지고 세금 얼마 떼고 그걸 빌려 가지고 세금 내고 차를 가져와서 교회로 가져왔어요 와 하나님은 십는대로 거두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동두천에서 계약금을 계를 들어서 세목을 들어서 당첨돼서 온 집사님은 또전화고 왔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가 했더니 전사님 그 교회 계약금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야산에 큰당농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외국을 가게 됐대요 그래서 이 닭농장을 자기 남편한테 다 맡기고 공짜로 맡기고 자기는 가버리고 알아서 하든지 구워 먹든지 삶아서 치킨을 만들어 먹든지 말든지 그 닭농장에서 그 닭이 얼마나 되냐 니까 닭이 이만수에요 이만수 이만 마리 아멘도 안하셔 갑자기 간남다 닭이 2만 마리를 가지고 농자나 농장주가 됐다니까요. 공짜로 그러니까 동두천에 오라고 해서 가벼워 봉투에다가 돈 얼마씩 넣어줘. 가만 또동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키게 하시더라고요.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보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교회가 있는데 주님 의자가 있어야 되는데 교회 의자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주님 나는 2층 30병 정막하게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구하는 것도 그냥 기도만 했어요 게을러 가지고 교회를 보러 다녀야 되는데 보러 다녀도 않고 하나님 알아서 역사해 주시 그랬더니 우리 동기목사님이 지금 은 소천하셨는데 전에 소천하셨는데 그때 그 동기목사님이 교회를 보러 다니다가 중국동에서 2층에 30평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나오는 그런 자리를 와서 내가 원하던 기도 제목하고 딱 맞아떨어진 자기는 여기 자기가 여기를 봤는데 자기는 싫고 김용도 전사님한테 소개나 한번 해보자 나한테 소개했는데 내 기도하고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더라고요 2층 30평에다가 골방 하나 있고 강대상 옆에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교회 공사를 혼자서 다 했어요 그 의자를 또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또 장모님을 통해서 그때까지 우리 장모님은 불교 한보살님이셔부 지금 한복봉권사님인데 그때는 보살님이 되는 한보살님이 350만원인가? 교회 보증금을 해주셨어. 요 어떻게 딸이 이제 사모가 되고, 그 강사고시를 보고, 동기중 내가 제일 먼저 목사가 되고, 개척 설립예배를 드리는데, 참, 관계가 무량해요. 근데 거기서 또 사모님이 폐결에게 또 재발되는거야. 다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재발되니까 몸이 아픈데도 아이들을 저질 먹여 키우고 직장도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때부터 진짜 연단시야가 우리가 인천에 와서 92년 동가 인천에 와서. 섬으로 보일라 기름보일러를 뗐어요 그때가 연탄 떼다가 그러면서 이제 3년 동안 인천에 서울에서 목회하다가 세를 못내서 인천으로 왔는데 인천에 오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갈 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어떻게 보증금을 1,300만 원을 모아지게 하셔서 인천에그 땅속의 지하에 1층에는 술집 세땅소 술집 지하에 만화가게가 있는데 한 15평 되는 만화가게가 있는데 한 사람이 겨우 땅속에 들어가는 완전 땅속에 들어가는 그런 입구 거기서 진짜 연단이 있는 거야 창문도 하나도 없지 형광등세 개밖에 없지 대낮에도 깜깜하지 그 안에서 칸막이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진짜 기도를 또 시작했어요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입이 풀어 틀 정도 입이 틀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어요 지금 내가 미가일 반죽이 눈 감고도 장조 고기 틀리고 이런 것도 이게 그때 기도했던 것이 몸에 배어서 음정과 조절을 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거기서 여자 점쟁이 백봉료 송도를 만났어요 깡패겜 노숙자를 만나고 실제적으로 그쪽에서 그 지하에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기도하다 죽자 그때 불렀던 전향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1년 12년 13년 막 하니까 이야 성구들이 결국에는 다 떠나고 우리 가정만 또 딸랑 남고 그러다가 한 20년 만에 교회가 부흥되는데 점쟁이 가족을 전도해서 부흥이 되었어요. 정신체창의자 아들, 딸, 또알코올독자 이렇게 아홉 명이 돼서 우리가 에리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자.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냈어요 아멘 합시다 같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2005년 1월 2일부터 작정기도 30일 작정기도 기간에 주님이 역사시기 하 시작했어요 천국을 경험하고 지옥을 경험하면서 주님께서 막 이끄시는 거 그런 가운데 주님이 책을 쓰러 책을 쓰기 시작했고요 자 그런데 기도하면 영이 열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들은 세계로 나갈 것이다 세계는 무슨 여행도 안 가본 사람들한테 그래서 불질의 책이 나오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러기 전에 주님 이곳에서 제발 좀 나가게 해달라고 사모님이 피계력 사이까지 가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약을 안 먹고 주님께 맡기니까 갑자기 불이 임하고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향기가 막 진동하면서 피부가 시원해지면서 치워대고 자세서 벌떡 일어나 가지고 막 춤을 추기 시작하고 나는 장로 목사니까 그걸 제재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여튼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갔어요 그러다가 누가 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다름이 아니고 부산에 계시는 우리 형님 목사님 김형곤 목사님 이 천만 원을 가져왔어요 목회가 안돼서 세탁소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목회는 못하지만 나중에 목회하면 이제 모아 놓으려고 돈을 십일조를 다 모아 가지고 천만 원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그 돈, 네 동생, 김용도 목사가 목회하는 그 곳에 갖다 줘라. 제일 어렵고 힘들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 물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성전을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천만 원 가지고 무슨 성전을 나갑니까? 그래서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야, 너는 왜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지지 를하냐 뭐 제발 좀 나가라 이 지하에서 습기찬 곳에서 지드라고 가지고 이게 뭐냐 지수씨는병 걸리고 이게 뭐냐 네 알았어요 우리 뭐 나갈 줄 몰랐어요 여기는 줄 알아요? 물질이 없으니까 그렇지 야 천만 원 가져왔으니까 이걸로 좀 어떻게 좀 도움이 되라 월세라도 나가라 알았다 자 하나님을 위해 천만 원이라는 돈이 통장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세션, 세성전 나가길 원합니다 천만원 가지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주변을 돌아봤더니 다 개척교회 지하교회 다있잖아 근데 한 지하를 갔더니 그 건물이 깨끗하게 지하를 세상에 지금처럼 이거보다 더, 더 좋은 환경으로 지하 30평 정도가 잘 꾸며져 세요한 한, 2, 30평 된것 같아요 성전을 건축한 교회처럼 작지만 그렇게 해놨어요 바닥에 하얀 타일을 깔아놓고 옆에는 나무로 앞에도 십자가에다가 강대상에 성전 지은 큰 성전처럼 정말로 아름답게 해놨어요 그걸 보니까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기 갔더니 세상에 건물 주인이 목사님인데 친구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하려고 월세 안 받고 친구한테 이걸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은 4,800만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인테리어를 다 했어요. 99% 다 해놨어요. 그 와중에 그 건물이 경매가 되고, 건물주인 그 목사님이 외국 간다고 그러고, 불교 믿는 사람이 그 건물주인이 되고, 그래서 이걸 공장으로 주자니 교회 시설이 너무 아깝고 그래서 부동산에서 내놨는데 월세를 내놨는데 목사님 두 사람이서 계약을 했어요. 한 사람은 가계약하고 한 사람은 계약을 미리 했고 또한 사람은 4,800만원 투자한 목사님이 했고 구건물주인는 그 목사인데 이민 간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목사님들 네 명이 얽히고 설키고 불교 믿는 건물 주인하고 서로 싸움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다섯 번째 목사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불교 믿는 사람이 건물 주가 나한테 하소연을 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종들이 시켜 멱살 잡이고 치고 받고 난타질 먹고 욕을 하고 싸고 우 그러냐. 성직자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네가 아우 미안합니다. 왜? 나도 목사니까 아, 그렇게 옳게 을 설켰네요 그럼 우리 여기 못 오겠네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저분들을 다 못하게 하고 목사님하고 교회 계약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분들한테 계약금 한거이고 다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 2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계약을 하고 나니까 시설이 이미 다 4,800만 원, 5,000만 원 가까이 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깨끗하게 대져 있어요. 다른 주의종의 전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공사를 하면서 돈 들어가는 사람 따로 있고,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사용하는 사람 따로 있어.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굳이 중에 쓸데없이 장난스럽게 하는 말인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말을 다 들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들으세요 그 말을 그러니까 낙담하시는 말좀 절대 하면 안 돼요 못살겠다 못해먹겠다 아이씨 뭐 싫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할 수만 있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다 하면 된다 우리 기도하자 당신은 소망이 있다 잘하고 있어 주님이 힘을 주신다 이런 말을 해도 모자를 판에 목사님들이 서로 조정하고 싸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많다고 서 우리 사모님하고 나하고 둘이 밤새도록 그 교회 지하에 있는 더러운 곳을 다 똥도 치우고 지가 죽어서 막구멍기가 바글바글 나오는 것도 손로 장갑 끼고 탁 걷어내고 똥상구도 걷어내고 거기 부엌도 없어요 조그만 골방에 싱크대 하나만 딸랑이 있어요 물 고이면 범프로 빠져 일층으로 나가는 화장실도 제리시 화장실 중간에 하나 있고요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면서 1년 동안 풀로 에리미아 33장 1절에 32이말씀 가지고 기도했어요 매일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자 정신이 왔다갔다 하는 사람 데리고 할렐루야 아멘을 훈련시켜 가면서 기도했다니까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죄 라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로마서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여기서는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영안이 열어지기 시작하고 불세례가 임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정말 다급한 환경까지 끝까지 보시다가 그것 보시고 다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만남도 없어 교회를 구하러 다니는 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한달한 한 달도 지금 안 남았어요 한달 안에 땅을 사든지 다른 교회 계약하든지 계약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 건물주 쪽에서 만약에 계약서 안 가져오면 법적 절차 진짜 들어갑니다 마지막 협박에서 근데 어제 가면서 오늘 어제죠 어제 가면서 보니까 추소 땅에 주소 땅값만 한 53억 하는데 거기 보니까 아니 어떤 건설회사에서 그걸 했는지 공사하려고 파이프 다 박아 놓고 천 천으로 그 뭐야 공사 공사판에 공사 현장처럼 그게 다 해놓은 거야.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이 저인간들이 땅도 안 팔고 리 우리가 쭉짜서자그땅 들어가려고 살려고 하면은 어, 딴 사람이 사버리고. 또 청라쪽에 우리가 한 200, 200억인가 230억인가 거기에 7층짜리 재난부를다 갔잖아요 거기에 거기도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요지부동했는데 건물도 안 나가고 근데 그게 또 팔렸어 또 어느 병원으로 팔렸대요 또 그래서 하나님 인간적으로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지는 것 같고 희망이 꺾이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이왕이면 우리 속좀 그만 태우시고 빨리 좀 역사해 주셔서 네. 할렐루야 지하 30병에 깨끗하게 된그 성전에서 1년 반 만에 불세례 역사가 나타나 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사 하고매어 터지고 전국에서 오기 시작하고 그러는데 나사리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그랬다 나와 있잖아요 인천 서구 성남동에는 부흥되는 신도시가 아니고 재래식도, 재래식 동네고 전국에서 영세민 기초생활보호 대당자가 제일 많이 있고요 인천 서구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는 50만원 80만원 받을 거 여기 오면 10만원 20만원 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서구지게 제일 많은 거야 그런 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 데서 근데 지하에서 막또 시끄럽게 기도하니까 주변에서 2단 3단 먼단먼단 여러분 몇백 명이 화장실 한, 한 개에서 화장실 하나에서 몇 시간 동안 밤새도록 설교하고 화장실에 가야되는데 성도들이 바깥까지 줄서있어 바깥까지 계단을 쭉서 가지고. 아니다 이제 우리,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여기서 출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출입에서 나가려고 했더니 교회를 준다는 데가 한 데도 없어요 건물이에요 건물은 비었는데 교회를 준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30평에서 40평으로 가도 없고 50평 가도 없고 60평, 80평, 100평이 가도 교회는 안준다 그러고 150평 가도 안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점점점점 점점 평수가 커지기 시작해서 커지고 커지고 결국에는 200평, 230평 다 봐도 교회하기가 딱 좋은 것 같은데 교회 한다그러니까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안 된다 캔슬되고 캔슬되고 캔슬되서 하나님은 여기를 또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송병수 집사가 여기를 봤어요 목사님 심곡동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 아, 와 봤더니 내 기도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똑같아요 주님 넓은 곳을 주셔서, 절반은 본당으로 방송실하고, 절반은 숙소하고 교육관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왔었는데, 여기 오니까, 정확하게는 268평. 2층이 여기 전체. 딱 오니까 기둥이 7개야. 수호시시일 7교회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주방이 있는거지. 일곱 기둥이 쫙 있고, 절반 딱 막으니까 반반씩 나눠져요. 그리고 숙소 교육관 다 준비가 돼서 이걸 이제 분필로 그리고 설계가 벌써 다 남았어요 여기 하자 그런데 이건물주 쪽에서 이게 몇년 동안 비어서이시장 하다가 여기서 망해서 나갔는데 교회는 절대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날밤새서 차하게도막 부르짖고, 막 시끄럽게 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고, 장로교회니까 사무실 같이만 쓴다. 조용조용하게 깨끗하게 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말로 전화를 했다가, 전라도 말로 전화했다가, 충청도 말로 전화했다가, 며칠 지나고또 서울 말씨로 했다가, 뭐. 계도 교회하지도 않으니까 밤에 문 열어져서 우리가 여기 와서 매일 밤에 그냥 열이고 돌듯이 막 돌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막 부르셔서 막 기도를 했는데 경비가 올라와요 당신들 뭐 하는 거냐고 그 경비가 아직도 있어요 13,4년 전에 있던그 경비 그래서당신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그리고 들통난 다음에 문을 다 잠궈버리더라고요 다섯 번 거부하고 여섯 번 거부하고 일곱 번 거부하고 한참 동안 거부하고 나서 내가 만났어요 만나질니까안 만나 교회는 안 됩니다 그러다만 만납시다 살살 구슬렸어요 몇년 동안 우충이 피어서 새도 못봐이 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이걸 왜썩여 둡니까 우리에게 주면 잘 쓰고 깨끗하게 쓰고 시끄럽게 하라고 다 방음장치 다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알고 보니까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야. 아들이 신학생이야. 그런데 시즌에 딱뜨고 교회는 안 준다는 거야. 그런데 몇번 도전하고, 그래서 또 기도하고 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내가 점심도 사주면서 살살 구슬려서 여기를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할렐루야. 네. 계약하기 전에는 물질이 많이 안 들어왔다가 계약하고 나니까 전국에서 불질의 책이 있고 주님의 교회 왔다 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목사님 여기 경상도인데 예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땅을 팔았는데 주님의 교회를 하고 싶습니다 저 천국 갑니까? 주님이 저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다 마다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돈이 매득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전세로 해서 시스템 여기 이중으로 방음장치를 다 하고요. 90평 이상 되면 바닥에 이게 하는 게 방음, 저, 그 불연재료를 다 써야 돼요. 벽지도 불연재, 불안 타는 거. 문짝 하나도 불이 안 타는 거. 불에 안 타는 거 어디 있겠어요? 만 불에 강한 재료를 써서 바닥에 여러 분 앉는 거 이런 것까지 소방점검 1년에 몇 번씩 나와요 네. 그래서 이 문짝도 불에 좀덜 타고 불에 강한 것을 다 썼어요 정말 까다롭습니다 건축이 교회에 이렇게 넓은 평수는 정말 어렵고 까다롭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데 이곳에서 13년 동안 있었으니까 이제는 자례도 너무 협상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세계 선교를 많이 하고 세계 홀리파이어 미니스트리가 생기면서 개척교회 또 선교,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자립이 돈을 저축할 수 있는 시간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 한달 후에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지금 연단하고 계세요 주님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아까 부르제 기도할 때 아우 기도를 그냥 계속 해나갔으면 좋겠다 기도하는데 천국의 유리바다인 것 같아요 유리바다에서 수영을 하는데 계속 자용을 했어요 주님은 저쪽에서 오라고 하시고 주님을 향해서 자영용을 천천히 하는데 지금 우리 영적 상태가 주님이 응답을 가지고 서 계시는 그곳에서 주님은 오라고 그러시는데 우리가 제가 맨 앞에서 자영용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수용을 하시더라고 근데 천천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주님 언제는 응답이 옵니까 이제 한 달도 채안 남았는데 주님 더 빨리 능력을 시키니까 손이 조금씩 더 빨라지는 거예요 모션을 크게 수영하다가 이제는 점점 더 빨라지는 거예요 수영을 한번할 때마다 시험이 지나가고 문제가 지나가고 응답을 향해서 스트레스도 지나가고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막 보여요 할렐루야 예. 주님은 너무 극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좋아하세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너는 내게 부러지지 않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지금 교회와 관련해서 있었던 일을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점프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물질, 물질의 물질 재정에 기름부음이좀 있어야 될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불세대교회 주님의 교회는 주님만의 교회가 우리만의 교회가 아니에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에 왔다 가고 그분들이 오면 편하게 쉴수 있는 그래서 빌딩을 좀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가 땅도 지금 구입 못하고 있어요 이 앞에 있는 땅을 준비해서 우리가 가려고 했는데 이미 나가버렸어요 580평 밖에 안 되는데 그 땅이 너무 적기는 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데 땅을 구입하면 땅값이 또꽤 있을 것이고 또어 빌딩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 하여튼 여러분 집중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같이 와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지금 이제 사면처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소서 하나님 억 단위로, 천억 단위, 백억 단위, 십억 단위, 조 단위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축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오늘 설교 끝나고, 성리 불을 받고, 바로 또 기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힘을 내서 기도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재정의 기름부음이 임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